식품위생법에 우리가 제1장 총칙 제1조조 2조 정의 모든 법률에 1조, 제1조 제2조 목적 정의는 꼭 읽어보라. 한번더 읽어봅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위해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 2. 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식품이 뭐냐? 모든 음식물. 아플 때 먹는 의약은 제외. 이게 식품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플 때 먹을 약을 밥 먹듯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2. 식품 첨가물이 뭐냐? 식품 첨가물이 무엇이냐?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그 다음, 또 하나 추가된 게, 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자, 이 경우에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데 사용되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얼마 올수 있는 물질도 식품 첨가물이다. 이 말이야. 자, 식품 첨가물. 그 다음, 3. 화학적 합성품. 자,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다시 말해서,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이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해 반응으로 얻은 물질은 화학합성품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용어도 자주 질문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구. 기구 기구라는 것은 다음 각목에 그러니까 가, 목, 나, 목 이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기, 기계, 기구 자그밖에 물건들 자 모든 데 여기서도 이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항상 예외조항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 기구 그 다음 그 밖에 물건 및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자,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서 제2조 1호에, 자, 위생용품, 뭐, 이런, 이런, 이런 것들, 야채, 과일 씻는데 사용되는 뭐, 제재,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자, 위생용품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자, 기구에.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기구. 나, 식품 또는 식품 청감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할 때. 혹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운반 진열할, 진열할 때도 사용된다 그 다음 용기 포장이라는 것은 뭐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사가지고 이걸 이제 주고 받을 때 물품과 함께 같이 건너주는 것을 우리가 용기 포장이라 한다 용기 포장이라 한다. 그다음 5의 2에 공유 주방이라는 용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공유 주방, 공유 주방.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그 시설, 기계, 기구 이걸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기계, 기구, 이걸 갖춰진 장소를 공유주방이라 한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공유주방 이게 법에서 허용 안 됐으면은, 쓸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공유주방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실제로 사용은 시간, 사용할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 기계 기구 갖춰야 되잖아. 이런 거를 좀 줄여보자. 이래서 지금 공유, 공유, 뭐 전부 공유, 공유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죠. 주방도 공유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위해 용어가 나옵니다. 위해. 자, 식품이나 식품, 청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법률 용어로 위해라 한다. 위해. 위해. 자, 유해와 위해 구분 되겠지, 그죠? 영업. 영업은 어떻게 정의했느냐. 식품 또는 식품 청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 이때 농, 농업 수산업에 속하나 식, 식품 채취업은 제외. 자, 이런 것을, 자, 그 다음, 이 경우에 영업이란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영업에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 다음, 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제37조 1항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혹은 뭐 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 등록을 한 자, 다 모두 영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조건,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겠지, 그죠? 그냥 영업 신고를 한다든지, 그냥 영업 등록을 한 자, 뭐, 이거에 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허가상, 뭐신 고상 이런 것들은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식품 위생이라는 것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집단 급식소 정의가 나옵니다.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대통령령을 열어보면은 자 대통령령을 열어보면은.